<웃음> <웃음>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거 아시죠? 그죠? 그거예요 그거 제가 살짝 가져왔거든요 이거 들키기 전에 블록 쓰세요 <웃음> 혹시 저처럼 어, 잘 모르는 겁니니 여러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안드로이드는 인게임 쿠폰 등록 들어가시면 바로 쿠폰 사용 가능하시고요. iOS분들은 검은사막 모바일 홈페이지에서 쿠폰 입력하시면 돼요. 어떻게 끝낼지? 어, 어, 끊을게요. 안녕!